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러청년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백업이 걱정되실 텐데요.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또는 갤럭시와 갤럭시와 같이 같은 제조사 스마트폰 간의 이동은 한두 가지만 제외하면 모두 백업이 되는데 제조사가 다를 경우 일부 데이터만 전송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과 어떤 데이터가 옮겨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먼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아이폰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같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쪽 스마트폰은 아무 설정도 하지 않은 초기화 상태여야만 합니다 혹시 설정 후 사용 중이라면 설정 메뉴를 통해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화가 되었다면 반가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앱 권한 동의 후 와이파이 설정을 마치면 앱및 데이터 복사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다음을 누르고 다시 다음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을 연결할 끔 나오는데 오늘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백업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두 번째 메뉴인 아이폰을 누르고 C2 라이트닝 또는 C2A 케이블의 어댑트를 이용하여 아이폰과 갤럭시를 연결해 주세요 아이폰에서 실내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갤럭시에서 다음을 누르면 가져올 항목을 검색하는데요 통화 및 연락처, 메시지, 앱, 아이콘 앱에 있는 데이터, 설정, 홈 화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까지이며 가져올 수 없는 항목을 보면 페이스타임 및 음성통화 기록, 아이 메시지 효과가 포함된 메시지와 긴급 알림, 잠긴 노트, 홈 배경화면, 잠금화면 배경까지입니다 항목을 확인 후 가져오기를 누르면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려고 나오는데요 건너뛰기를 하면 앱이 설치되지 않으니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설치될 앱 목록이 나오면 확인 후 설치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삼성헬스, 멤버스, 페이 등 추가 앱이 나오면 이 부분도 웬만해서는 모두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른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필요 없는 앱이 있다면 과감하게 체크를 해제하시고 삼성 계정도 로그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외의 설정은 개인 취향에 따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복사중이 끝나면 케이블을 빼셔도 되는데요 사진첩에 있던 이미지는 일부 정리 후 보여지게 되어 있고 가져올 항목에서 나와 있듯 통화 목록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이폰 마이그레이션과 같이 영혼까지 끌어오진 못했지만 전화번호, 앱 메시지, 이미지 정도만 가져와도 이후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카톡, 인증서, 음악, 일부 동영상 등은 수동 백업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KT에서 제품을 제공받은 만큼 KT 구매 혜택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갤럭시 Z 폴드 2를 KT숍에서 구매하면 앵커 미니스피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베르스 가죽 케이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추후 갤럭시 시리즈를 계속 사용하시려는 분들이라면 24개월 후 출국가의 최대 50%를 보상받을 시 있는 슈퍼체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체인지의 경우 24개월 후 사용하시던 갤럭시 Z 폴드2를 반납하고 KT에서 취급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조사 혜택과 KT숍 단독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